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단장 8경 4경의 속하지 사이남을 가보겠습니다. 사이남은 중국 단양 대강명 사이남 리에 있습니다. 높이가 50m 그 아래에는 남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벤편하고 있는 저 바위가 바로 사이남입니다. 저 아래에 보이는 엄청나게 보자. 바위 중에 어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조각작품을 올려놓은 듯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특히 제가 겨울에 갔는데이 겨울에 가니까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낙엽이 나뭇잎이 우거졌을 때는 그 속살을 다 숨기는 이렇게 바위가 자기 몰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신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사인암 바로 앞에는 청년암이라는 사찰이 있는데 그청년암은 고려 말 나홍 선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인진열한테 소실됐다가 1710년 중찬됐습니다. 사인암의 멀리서 영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 높이가 50m고요. 그 위에 저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 위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멀리서 영상을 잡아본 겁니다. 바로 밑에 청년암이 보이고 사인암 중간쯤에또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뭔가 사인암은 사찰과 관련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라면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은 고려 말 우탁선생이 이쪽에 사인제갈이란 배서를 갖고 이렇게 왔었다고 청년함이란 연핵도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아직 사인함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저기 <웃음> 바로 여기가 청년함입니다 나홍천사는 단장에 가면은 여러 군데 사찰을 만들었죠 마이산에 올라가는데도 고금당이란 또 사찰도 나홍선사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안에 마이불이 보이네요 예, 이렇게 마이불이 있습니다 예, 사인 안에 간 내력을 쭉 적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사찰을 쭉 보면서 사인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중간점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암자가 지금 보입니다. 암자 사인한위에 꼭대기까지 지금 올라온 겁니다. 지금 위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이 바위가 저렇게 굉장히 각이 많이 졌어요 위에 올라와서 앉아 속을 한번 쭉 쳐다본 겁니다. 이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저기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네요. 사인함과 청년함 그리고 저 앉아 올라가는 데에 또 저런 글귀들이 있습니다. 사인함은 정말 단장팔경 중에 어떤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하나하나 바위를 올려놓은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 자연적으로 저렇게 생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 꼭 여기는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담양 팔경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 어떤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는 남조천이 오르면서 위로는 암자와 사찰이고그 위에는 바위에 저렇게 초록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 소나무 사실 바위 틈새에서 자른다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저렇게 쭉 사인한 위로 올라가서 그 소나무가 어떻게 고통을 계속해서 그렇게, 그렇게 수백년, 수십년, 수천년을 살아갈까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구부러진 거 봐요 <웃음> 나무들이 낙엽이 떨어지니까 바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남조천이 아래로 보입니다 여름에는 더 멋있겠죠 사실은 겨울에 가니까 다 낙엽이 떨어지고 자기 뼈만 남았습니다 바위도 등불에다 보이고요. 소나무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바로 옆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이남 50m 되는 바위 위로 사이로 제가 올라가서 지금 사진을 찍어본 것들입니다. 사이남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단양탈경뿐만 아니라 반드시 한번은 가봐야 할 장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이남 중간점에 있는 암자입니다. 저것은 중간중간 누군가가 서척하면서, 지나가면서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은 곳들입니다. 이 암자가 삼성각입니다. 삼성각. 보세요. 이 사인함에 근접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세상에 볼꽃은 많고, 시간은 없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도 그 바쁜 와중에 한 번쯤 꼭 가봐야 골이 있다 그러면은, 백곳 중에 열꽃을 간다 그러면은, 그열꽃 중에 한 곳은, 여기 단장타경의 사인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인함을 구경하고 내려오면은, 남조천, 오늘 따라서 쭉 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원입니다. 나무도 많이 조성을 해놨고요. 중간중간에, 음, 이렇게 바위나 돌로 해서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고, 그래서 쉴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역동선생님은 많... 차이나, 반장팔경을 전체 구경하셨습니다. 반장팔경 중에 구경 못한 곳은 이제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